이렇게 달콤하고 바삭한 곳에서 공연하게 돼서 좋네요 우리는 언제나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같이 힐링해볼까요? 여러분들의 멋쟁이, 뷔입니다. 보고 있어도 또 보고 싶습니다. 많이 보고 싶었어요. 제 모든 힘을 다해서 노래할게요. 우린 서로의 희망이에요. 나는 여러분들의 hope, 여러분들은 나의 hope. 제 이름은 J hope. 알겠죠? 사랑합니다, 여전히 앞으로도 공연 즐길 준비 되셨어요? 가장 빛나는 무대 함께 만들어봐요.